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 운영궁의 해령제자입니다. 네. 선생님. 그 저희 궁합 하나 가져왔는데. 네. 한번 봐주세요. 예. 네. 여자분은 1959년. 예. 11월 25일입니다. 25일이요? 네. 예. 11월. 그리고 남자분은 1963년. 연하네 네. 8월 11일. 어, 누구를 중점으로? 여자분을 중점적으로. 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손을 문디 할미가 마음에 눈물이 꽉 찼다 이렇게 보여지고 음. 에, 요 사람도 한 평생 여잔데, 이 사람도 사실은 한평생 열심히 살아왔는 여잔데 왠지 모르게 마음에 고락이 많다 쓸쓸함이 있고 음. 외로움이 있는 자손이다 그래서 눈물이 항상 찰랑찰랑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도 사람 자체는 또 맑고 밝은 기운이 있어요 아그요 예. 남자는 또요 여자하고는 좀성향이 다른데 요 사람 요 남자 나서는좀 머리가 영특하구만 오, 네 음, 똑똑한 맞아요. 사람이다 네. 요 사람이 네. 네, 그래서 내 머리를 써서 먹고 살아라 하는 발자를 타고 태어났고 음, 우리 둘이 부부입니까? 응, 음, 네 부부입니다. 예예예어 예. 둘이 좀 어떠 어떠 보이세요? 조리궁합이. 네. 음 한번 볼게요 잠깐만. 요 음. 여기는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궁합이다 예, 서로가 미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은또 쳐다보면 애틋하고 어 도와주고 음. 싶고 이게 예, 떨어질려 예. 떨어질 수 없는 궁합이라고 그러셔요. 아 어떤 예.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요 인연이 끊어질 때 듯, 끊어질 때하면서또 듯 이어가고 아. 끊어질 때 듯, 끊어질 때하면서또 듯 이어가고 왜냐하면 이 둘이가 특히 여자가 남자를 보면 안 됐다 그래요. 여자분이 남자분을 예예예안 됐다 측은지심이 들어오고. 어 그리고 이 남자분도 내가 연하지만은 이 여자분을 좀 아빠처럼 이렇게 감싸주는 면도 있고. 음. 예, 약간 예. 어른스러운. 예예예예예 예, 예, 예, 어. 예, 예. 그러면 궁합이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아까 이 여자분 눈물이 좀 잘랑 잘랑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 남자분 탓도 있나봐. 아 어떠, 어떤 음. 어떤 것때 그러니까 좀이 남자를 데리고 가는 그런 느낌. 아 데리고 간다? 예, 예,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데리고 간다라는 걸? 내가 품어준다? 예,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아... 예, 예, 예, 예, 예, 품어준다 예, 그리고 어, 이 둘이 인연은 이게 뭐라 그래야 되노? 그러니까 떨어질 수 없는 인연이라고 하십니다 떨어질 수 없는 인연? 예, 예, 그러면 예, 예. 이게 뭔가 그 예정된 인연 뭐 이런 건가요? 어그 그러니까 뭐 인연이죠 한마디로 인연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연이죠 음. 악연도 인연이라고 네예아이두 분이 최근 어 이거 얼마 안 됐어요 결혼하신지 음어 음, 그런데 이제 이 여자분한테는 이 여자분은 사실 이게 두 번째 결혼이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이 잘랑 잘랑 하구나 네네네예예예그이두분 그러니까 전 남편을 보내고 예 이, 이 그러니까 새로 재혼을 해서 새, 새, 새 시작을 했는데, 예예. 이게 잘 선택한 일인 건지 또 궁금하네요. 아, 재혼을 잘한 건지. 네. 그러니까 둘이 이게 서로가 생각하는 마음이 좀 애틋하다. 음. 예. 가 많이 좋아해요. 음. 음, 둘이 많이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예, 서로가 어, 생각하는 마음이 좋고요, 좋아해요. 그리고 이 남자분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고 음. 나한테는 지금 느낌은 조금 이제 의료계 쪽으로 이렇게 계시면 좋다라고 하시거든요. 네, 네, 네. 예, 예, 예. 그래서 어, 그만큼 이제 좀 머리를 타고난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고 예. 그래서 이제 서로가 좀 의지를 많이 하죠. 음. 예, 여자분도 남자분한테 의지를 많이 하고, 남자분도 여자분한테 의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음. 예, 예, 예. 보여주신 그, 건 그래요. 그두분 중에 누가 더, 서로가 누가 더 좋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더 서로를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더 좋아하는 쪽이 어떤 쪽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비슷한데? 아, 서로, 그러니까 좋아하는 정도는 비슷하다? 예. 음. 뭐 누가 하나 더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웃기는 서로 서로. 질세라 챙겨 주는데? 어. 아, 응. 그러면서 잘 만난 거네요 예. 어. 그러면 좀 점수로 따져 보면은 100점 만점에 구마급 몇점 정도 될까요? 음. 전 그래도 좀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은데 한 70점? 음. 예. 70이면 높은 건가요? 예. <웃음> 아, 그래요. 100점은 없어. 아. 70이면 엄청 높은 거죠. 아, 그래요. 예, 50점 미만도 다 같이 붙어서 합니다. 어. 아. 예.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내 싸우지. 음. 응. 근데 사실 부부라는 거는 이제 살 살다 하다 보면은 사실 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분들은 뭐좀 앞으로 그냥 뭐 여자분이 같은... 또한번 이제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네. 예. 그런 건 어떨까? 오 번에는 이제 검은 머리 밥풀리될 때까지 살겠구만. 음. 음. 그럼 뭐 주의할 점도 없을까요? 좀 지금 뭐 이제 둘다 나이 들어서 만났기 때문에 이 인연이 둘다 소중하다 하고, 음 그래서 음, 서로가 많이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음. 예, 그래서 이 궁합은 이 둘이는 어뭐 음, 진짜 막이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예, 같이 잘 살아갈 거예요. 음. 예, 예, 예. 혹시 그럼 뭐 구설이나 뭐 이혼수 같은 거는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아이 자꾸 이혼을 시키려고 그래요. 이혼수. 아, 네. <웃음>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왜냐면 한번 이력이 있으시니까 혹시나 놓파시면에. 아, 그것도 이제 이 여자가 보니까 그이 여자분이요 그것 때문에 좀 상처 아닌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그 이혼 때문에 음. 예 그래서 그게 이 여자분 자존심이 엄청 스크래치가 났거든 이 여자분이 왜냐면 이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어 어떻게든 참고 왜냐면 이 사람한테 명예가 중요해요 네. 남들이 보는 나 남들이 보는 내 가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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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걱정할 게 없겠네요. 없습니다. 아, 괜히 예. 저는 또 야, 이게 또 한번 경험 있으신 분들이 또 그렇게 <웃음> 얘기하면 이 여자분 장점 받는다니까. 그진 아, 그렇죠. 어, 아이콘. 이 여자분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 사람이 일부종사 못 한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왜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그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내 남편이 바람을 펴도 참고 살아요. 음. 어. 그런 그런 여자야. 음.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 살랑살랑한 거야. 다 참았기 때문에. 아.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 버렸잖아. 어. 그 꼬리표를 이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음. 어떻게 보면 좀 FM이지. 어.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문하지 은 않겠습니다고요.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아, 예. 여자분은 그 선우은숙이라는 여자 배우님이시고 어. 남자분은 좀 음. 유영재라는 선우용년님 아니지 선우은. 선우은. 아, 얼굴 예. 보시면 아세요. 아예예 예, 예. 사진을 보여드리면 예. 이분이 딱 보시면 아세요. 아 근데 연습 들어서 이렇게 또 새로 만났구나 아 이게 남자분 여자분 <웃음> 어머 남자분 너무 인물 좋다 네. 여자분 보이시, 보시니까 아시겠죠 예 알겠어요 어느 분인지 알겠어요 네. 아 이분이랑 결혼 이분 일반인이네요 어 아니요 일반인은 아니시고요 전 아나운서 아나운서구나 네. 아 그래 그래 똑똑하다 하셨어 아, 근데 응. 나는 약간 이제 치과의사가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치과의사 어. 그러니까 <웃음> 예. 뭔가 그런 어떤 이렇게 웨, 이렇게 옷을 입고 가운을 입고 이렇게 계시는 모습. 음. 어. 근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분 전남편이 그 배우 이영아 씨거든요. 아. 그분 네,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 압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늦은막게 다시 재혼을 하셔서 또 좋은 그 방송에서도 좀 비춰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이두분잘 살까? 궁금해서 가져왔는데. 예예예 예, 예, 예. 이 남자분이 나이가 전 운승님보다 어리지만은 그래도 많이 생각하고 지금 챙겨주고 계시는 걸로 보여줘요. 음. 예, 예, 예. 서로 사랑해요. 음. 서로 많이 사랑해요. 음.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인연이다 생각하세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둘이 뭐 질세라 사랑해. 아. 내가 더 사랑해 이거야 지금. 좋네요. 굉장히 행복한 상태지. 아, 어, 어. 뭐 앞으로 계속 행복하실 거니까. 어. 네. 알겠습니다. 뭐 별로 걱정할 거는 없나 보네요. 예, 없습니다. 음. 예, 예, 그리고 여자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그 이혼 이런 꼬리표를 굉장히 싫어해요. 음. 네. 그래서라도 더 열심히 크게 그렇죠. 사랑하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